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헤어스타일링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카말안 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벌써 머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어, 이렇게 왁스까지 발라주시면 조금 더 세팅된 느낌의 머리를 연출할 수 있다 셜롬 헌일성의 진원입니다 안녕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니까 헤어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헤어스타일링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썸네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많이 갈라요 3대7로 이렇게 가르는데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따라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꾸안꾸 헤어스타일링으로 너무나도 좋은 3대7 가르마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좀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감고 올게요. 안녕! 네, 저는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3대7 반깐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제가 파마가 안된 머리에요파말안 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머리를 좀 말려 주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머리를 말릴 때는 막 말리진 않고 3대 7로 갈라놔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수월해 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일자로 가르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일자로 가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의 일자로 가르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 가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정확히 일자로 위로 올라가게끔 가르마를 갈라주고 여기를 집게로 꽂아줍니다 80% 정도 말려주도록 할게요 머리를 말려주실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이따가 머리 스타일링할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좀 나아가게끔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80% 정도 딱 만졌는데 약간의 수분감은 아직 남아있는 이 정도로 조금 머리를 말려주셨으면은 반대로 이거를 꽂아 주실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뿌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뿌리가 살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꽂아주는 느낌 그래서 여기를 잘 꽂아서 위로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한 80% 말려줄게요 이제 머리를 양쪽 다 80% 정도로 말려줬어요 저는 이때 헤어 케어 제품을 조금 꼭 발라주는데요 오늘은 이 모레모 폼의 스타일링 세럼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적당히 한두번 정도? 이 세럼을 왜 발라주냐면 고데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좀 머리가 푸석푸석해지지 않기 위해 또 평소에 모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미리 영양 공급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말랐을 때 저는 발라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바르게 되면은 어쨌든 약간 기름져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90% 정도 말랐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줄 때도 가르마는 그대로 계속 살려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거를 이제 다 발라줬으면 다시 머리를 완전히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머리를 다 말려줬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분들도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틀만 잡고 잘 말려주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좀 괜찮네 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이타일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면 이게 이따가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러면 은 지금의 이 머리 상태 유지되지 않고 망가지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스타일링을 좀 고정해 주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헤어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해주냐면요 모레모 포맨의 멀티컬 크림을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발라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뜨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부시시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세럼을 발라줘도 그게 다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컬크림으로 먼저 그러한 것들을 잡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타고 흐르는 제형이라서 좀 발랐을 때 산뜻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왁스 바르듯이 저는 온 손에 다 펴발라주고 뒷머리부터 발라줍니다 왜 뒷머리 옆머리부터 해서 앞머리로 오냐면요 이게 떡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뒷머리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발라줍니다 또 원하는 부위들 있잖아요 조금 더 부시시함을 없애고 싶은 부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서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고데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부시시해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컬크리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러한 것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남자 머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귀 바로 위에 버섯 느낌 되면 안 되고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오히려 여기 볼륨이 좀 살아야 되고요 앞에도 여기 볼륨이 살아야 되고 뒤에 볼륨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살면 은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줄 때 죽여줄 때 구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좀 길들여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왁스를 발라주도록 할 텐데 왁스는 모레모폼의 매트 하드 왁스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굉장히 좀놀랬던 거는 뭐냐면 분명히 매트 하드 왁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썼던 하드 왁스 중에 가장 부드러워요 약간 소프트 왁스 느낌? 왜냐면 저는 소프트 왁스를 좋아해요 왜냐면 하드 왁스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왁스는 모양만 잡아주고 그냥 스프레이로 고정을 때려버리자 라는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하드왁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드왁스인데도 불구하고 어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산뜻하고 가볍기도 하고 향이 좋아요 일단 그게 제일 좋아 어 약간 그 모던 머스크 향? 그런 향이어가지고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진짜 이렇게 잘 묻혀줘야 돼요 이거 뭐 손에 바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묻혀줘야지 절대 머리가 떡이 안 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모양을 잡아 줄게요 근데 이 왁스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은 세정력이 좋다 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 왁스를 썼거든요 요즘 사실 계속 이 왁스를 쓰고 있는데 이 왁스를 쓰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정말로 깨끗하게 잘 씻겨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씻잖아요. 근데 그게 물로 씻어을 때도 되게 잘 씻겨서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텍스처를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손가락을 좀 이렇게 넣으면서 꾸겨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머리카락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살아, 살게 되거든요. 근데 머리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텍스처라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좋다 어, 근데 처음으로 제가 오늘 남자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찍으면서 고데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데기 원툴인 사람인데 고데기를 안 하고도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머리가 될수 있다는 라거 대신 저처럼 머리 기장이 눈 위로 고데기를 안 해도 이렇게 눈이 잘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기장이 되었을 때 고데기를 안할수 있다 최대한이 남은 왁스들 아깝잖아요. 최대한 다 발라주세요. 우리 돈은 소중하니까 하나하나 남기지 말고 잘 발라주면은 이제 왁스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고정력이 생겼다라는 거 머리에 어. 그리고 조금 더 아까는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약간 꾸민 느낌? 아까는 뭔가 정말 꾸안꾸였다면 이번엔 살짝 오, 안고 <웃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왁스까지 발라주시면 은 조금 더 어, 세팅된 느낌의 머리를 연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너무 중요한 과정이요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줄 텐데요 모레모 폼앤 미라클 홀드 스프레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잘 몰랐는데 온도 반응 폴리머라는 게 함유되어 있어서 바람이나 습기로부터 굉장히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데기나 드라이기를 같이 쓰면 효과가 아주 업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액상 스프레이예요 가스 스프레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정력이 가스 스프레이보다 확실히 좋다는 라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사력이 좋아서 원하는 부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은 좋아요 그러면 뭉침이 없이 고정이 되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서 근데 이렇게 뿌려줬잖아요 뿌려주고 나서 이게 굳기 전에 바로 약한 바람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좋아요 게다가 요즘 남성분들 또제 나이 또래 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이게 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기능성 헤어 스프레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텍스처를 최대한 살려주면서 뿌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 머리 끝이 났고, 이제 여기 머리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물론 유료 광고 포함 보시고 다 더보기란 보셔서 아시겠지만 PPL 제품이에요 광고를 받은 제품인데 광고랑 상관없이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광고를 잘안 받았어요 괜히 받으면 별로 안 좋아 보일까봐 잘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그래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피디님도 모셔오고 편집자님 또 번역가님 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분들에게 마땅한 페이를 드리려면 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예일상 채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전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광고라면 은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가 안 좋은 제품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것들을 좋다고 홍보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머리가 다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딱 거울을 보셨을 때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죽었는가 여기가 조금 볼륨이 있는가 앞에도 볼륨이 있는가 뒷머리에도 여기에도 볼륨이 있는가 이제 다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오케이이기 때문에 오늘 머리 스타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옷도 좀 갈아입고 꾸민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애프터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봤습니다 처음의 모습과 지금 요즘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링 영상으로 찾아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3대7 가르마 특별히 고데기도 하지 않고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그런 머리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리 추워지는 날씨에 몸조심 다 하시고 춥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타일 포기하지 마시고 <웃음> 자신을 더잘 가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은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위 어? 하늘일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바이